울진군은 지난 11일 관내 경로당 246개소에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물품 배부는 방역지침 의무 대상 시설인 경로당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경로당이 자체 소독 활동을 할수 있도록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방역소독기 246개 및 소독제 1176개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울진군 경로당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이후 2월 20일까지 일시 폐쇄 중이며 관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운영 재개할 방침으로 개방에 대비해 경로당별로 자율적인 방역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 운영이 재개될 때마다 울진군에서 일괄 소독을 시행하였으나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매일 소독을 할수 있게 되어 좀더 촘촘하게 방역을 할수 있게 되었다며 경로당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어르신 개개인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음식물 취식 안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